연진의 집을 감시하는 동은 어제부터 사진으로 정리 중인데 네가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순간을 말이야 이건 다 뭐야? 재준이, 사라 이건 다 우리고 근데 너죽구더라 나야 연진아, 나넌 진짜 옛날 그대로다 여전히 예의라고는 없네 남의 집에 들어올 땐 신발은 벗어야지 미친 댕댕이에게는 메가 약이죠 지면에 가까우면 안개가 돼 돈으로 갑질하는 연진 왜요 언니? 오타 있어요? 아니 근데 니들은 왜 맨날 지랄 겁을 먹니? 눈좀 그렇게 뜨지 마다 알잖아 이래서 내가 안 쓰는 거야 너한테 월급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쓰면 거지같이 나오니까 여권있니 아니요 만들어 이번 휴가 때 가고 싶은 나라 정이서 오고 뭔가 좋다 진짜요? 감사합니다 푼돈으로 방금 내가 제 하늘이 됐어 안전한 은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정을 괴롭히는 연진 술이나 먹고 몸이나 놀리지 왜 주둥이를 차 놀리냐고 어? 우리 이제 고딩 아니야. 부정만으로 우정이 되니? 앞은 아, 주둥이 조심하고 분수에 맞게 입고. 알아들었으면 끄덕여. 아직 신혼인 도영과 연진. 꼬야. 잠깐 눈 붙였다 출근하려고. 근데 그때 나 말고도 선 봤었잖아. 나까지 세 명. 근데 왜 나였어. 네가 그중에 제일 적게 입어서. <웃음> 미친다 진짜. 올 거면 빨리 와나 되게 되게 되게 적게 입고 잘 거야 5분 연진을 약올리는 동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연진아 화면으로 보니까 너 되게 착해 보이더라 나 공찬 받다고 뭣도 바로 고인 같아. 그래서 넌다이었어 적당히 고급진 직업은 가진 것 같고 조건 좋은 남자와 가장 예쁠 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? 넌 해냈을 거야. 그치 박연진. 동은이 딸의 담임이라는 걸 알아버린 장면. 우리 예소이 담임이. 정말 너야? 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? 아니지 나 지금 네가짬판에 제대로 들어온 거지? 어디서 거지같은 새끼만 나 거지같은 애새끼들 줄줄이 나고 거지같이 살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? 그걸 모른다니 실망이야 내 꿈인 박연진 그럼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! 누구 좋으라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또 만났잖아 우리 그래 해봐 我专门拜 기상캐스터의 심야.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 이번에도 광고 붙였대잖아 이 방송국은 나한테 다리 꼴랑 220주지만 내 남편은 이 방송국에 2억 2천은 쓴단 소리야 너뭐 언제까지 어려? 내년에도 어려? 후년에도 어릴 거니? 나 아무리 콜라기를 처먹고 처바르고 용을 써도 내 살인 어림도 없단 뜻이란다 이 어리기만한 년아 내가 심심해서 재미로 니 재계약 맞게 하지마 도석, 돈이 최고인 연진, 비싼, 비싼 백, 비싼 차는 원래 다 무거워. 비싼 코트, 비싼 드레스, 비싼 구두는. 도영에게 거짓말하는 뭐 장면. 어? 예솔이 다님이 친구야. 마음에 안 든다는 다님이그 친구야? 참관 수업 갔었다면 걔가 날좀 오해했더라고. 음. 봐서 알겠지만 나랑은 좀 과가 다르잖아. 우리 대화로 잘 풀었는데. 전에 그랬지. 예솔이 다님이 1년이라고. 얘 소리한테 퀴칠 수도 있단 뜻이야. 그래서 유학 얘기 그런 거야? 뭘 바로 이렇게 다 그쳐. 그 승처 참안 났네? 꽤된것 같은데. 됐으니까 앞으로 이 브랜드 협찬받지 마. 발등 닦아리세요 뚝배기 한사발 보내주고 싶네요. 동은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연진. 아, 근데 이거 불법인데. <목소리> 합법이면 이건 안 들이죠. 그냥 죽여버렸어